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많이 불안하죠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같은 불안한 장세는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서 제목 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제목의 방송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 판이 바뀌고 있는 시전입니다 당연히 과도기죠 따라서 금융시장 과도기가 끝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폭락할까요?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많은 대가들이 반드시 폭락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폭락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가들의 예언 반드시 폭락장이 온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법을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제러미 그랜슴 이분은 일본 법을 다큰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러미 그랜섬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의 강세는 많이 올랐죠. 11년 상승장의 피날레다 이제 끝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버블 종목들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테슬라도 버블이고 게임스톱, 도지코인, 로빈훗 이런 것들이 다 버블이다. 자, 로빈훗은 한국에 또 동학 개미들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랜섬은 그래서 빚을 넣어서 투자하는 B2도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자, 이 같은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죠. 장외 주식과 동전주 거래량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싼 한국 주식으로 따지면 천원도 안 되는 동전주 거래량도 기록적으로 말아지고 있다. 그래서 버블이다. 심지어 영화관체인 미국 AMC 주가가 최근 10배가 오르기도 했는데 10배가 급등하는 동안 관람객 수는 80%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쳤다. 이제 11년 강세장의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폭락이 온다라는 거죠. 또 어떤 투자 전문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라고 영화 빅쇼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소재로 했던 영화죠.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락의 전조가 보인다. 전 세계의 역대급 투기적 버블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기관 투자자들도 폭등세에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새로운 돈이 없다.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 이제는 폭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해지펀더의 전설이라고 알려진 스탠리 드르켄 밀러 이 사람은요. 지금의 상승장은 다큼버블 2000년도 다큼버블을 연상케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억만장자 투자자이면서 재권단으로 알려져 있는 제프리 건들락은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자는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예상 이 말은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투자의 대가들 이외에도 많은 또 사람들이 폭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폭락한다고 하는 이 대가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음> 어쨌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폭락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앞서 소개해 드렸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 이 마이클 버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거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이죠. 4년 동안 계속 거품이다, 터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인디언 기후제가 생각납니다. 주식 시장에서 4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진다, 터진다 하고 있었으니까 인디언 기후제, 인디언은 비가 내리라고 하는 기후제를 언제까지 지냅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계속 실제로 터질 때까지 아마 이 주장을 계속할 것인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채워지면 비워지고 즉 터지고 또 터지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반복하는 경기순환입니다. 그래서 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이클 버리처럼 4년 동안 출창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요. 가치평가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에스워스 다모다 뉴욕대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시장의 위기는 결코 서로 닮아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분명 다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다큰버블 2000년도 다큰버블 그때는 요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적자 아예 매출 한 푼도 없었던 기술주들이 주가는 엄청나게 뻥튀기 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황주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또 카카오 어떻습니까? 엄청난 적자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흑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집값보다 비싼 집값보다 훨씬 많은 부채 레버리지 때문에 터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많죠. 또 정부 부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레버리지 부채 비율,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과 비교하면 지금 특히 집값 상당히 많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위기관리는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국면이다. 자 그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세계적인 재앙에 함께 맞닥뜨리면서 위기관리 능력 굉장히 커져있다. 이것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2021년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볼까요?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인터넷 기업 누적 이익이 계속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들 기업들의 올 한해 2021년 실적을 예상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치가 한달두 달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행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주택가격 과거와 다른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또 여전히 풍부한 돈들이 많죠. 주식시장에 물론 신용융자 잔고도 역대급이지만 전체적인 고객의 예탁금 자체가 아주 아주 역대급입니다. 여전히 풍부하게 돈이 있다는 거죠.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냥 임의로 보관되어 있는 MMF 또 CMA 또 각종 시중 은행의 예금, 적금 이런 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여전히 주식시장에 여전히 풍부한 돈의 근거는 이유는 주식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주식투자대가들에게 폭락한다. 그러면 언제냐고 라 물었을 때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 어떤 거였죠? 바로 폭락은 하겠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투자자에게 1년은 대단히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예, 근데, 다큼버블 2000년 다큼버블 이전에 1999년 다큼버블을 예상하고 기술주 쇼터, 기술주 쇼터를 한 투자자들, 즉, 기술주 폭락 쪽에 돈을 걸었던 많은 투자자들은 그해 말에 회사를 폐업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또는 투자기관에게 1년은 대단히 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요 2020년을 후회하는 투자자 지난해 엄청난 많은 투자자들이 후회를 했죠 왜 내가 그때 주식을 사지 않았던가 후회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이 마지막 불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불꽃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지금의 과도기를 잘 견뎌나가면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에게 1년은 대단히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관론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랜섬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버블의 대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저평가 수준을 유지하는 분야가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관론자 그랜섬 조차도 예컨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흥국 주식과 가치주에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신흥국 주식과 미국의 S&P 500을 비교해봐라 또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그 차이가 역사적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버블처럼 보이고 또 일부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 의 버블이다기보다는 개별종목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간론자 그랜섬은 신흥국 가치주에 투자하면 연간 10% 내지 20%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신흥국 가치주 이때 신흥국은 한국 포함됩니다 자 이제 결론 내어보겠습니다. 결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전체의 폭락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엄청난 돈 그리고 대형 우량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의 레버리지 즉 특히 부동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시장에는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는 라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싼 우량주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싼 우량주가 얼마나 많은지 이따가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싼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개잡주 거품의 우량주가 피해보고 있는 행국이다. 같이 싸잡아서 거품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행국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 기업들 거품인지 아닌지 하나씩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 2018년도에서 내년까지 2021년을 올해 감통해서 2022년까지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과 현재 주식 가격과의 배율 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대차입니다. 2018년도에는 매출 97조 원을 찍었네요. 자그 다음에 2019년도는 105조, 2020년도 103조인데 보십시오. 2021년도에는요 무려 117조 원을 예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4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까요? 주당 순이익 보면 2018년 5천 원 수준, 그 다음에 2019년 만 원, 2020년 또 5천 원 수준이었는데, 자, 올해 2021년도에는요, 주당 순이익이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추정 주당 순익이 이 24,000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PR 보겠습니다. PR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비해서 올해 10.78로 추정되고 있고 내년에는 10 이하 9.4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차가 이 같은 재무제표 추정까지 보면 현대차 지금 주가를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잘 아는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2021년 그리고 2022년 내년까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2018년도 243조 했고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에 오면 272조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동안은 230조 40조 수준이었는데 2021년 올해 오면 270조로 끙충 뛰고 또 내년에는 290조로 끙충 뛰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당 순익 EPS 한번 볼까요 자, EPS는 2018년도에 6,000원 2019년도 3,000원 2020년도에 3,800원 그리고 올해는 에 5,600원 내년에는 6,700원 수준입니다 이 같은 주당 시순이익을 현재 주가의 배율 반영해 보면 지금 2021년도에는 13.88, 2022년도에는 내년 11.70이 나오는데 앞서 2019년, 2020년 PR17 또는 21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거품입니까? 결코 거품이 아닙니다. 자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자 카카오는 다음 인터넷 포털 기업 다음과 합쳐져서 이름이 바뀐 거죠. 카카오로. 2018년도 매출은 그러니까 다음 매출입니다. 어쨌든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또 내년 2022년을 보면요. 자 매출 늘어나는 것 보십시오.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보면 2조, 4천, 3조, 또 2020년도에는 4조 하다가 올해 5조, 7천, 내년 7조, 2천입니다. 이 p 에서 보겠습니다. 이 p 에서는 2019년도 적자 마이너스였고 2020년 지난해 355원이었는데 한주당 순위. 자, 올해는 1,800원 그리고 내년에는 2 2 0 0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 결과 p r 은 2019년도에는 아예 적자에서니까 배수 자체가 없었고 지난해 2020년도에는 200이 넘는 배수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100도 안되는 85 그리고 내년에는 70도 안되는 69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카오가 그품입니까? 물론 카카오는 앞서 보았던 현재 다동차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PR이 상당히 높지만 이것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기술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가운데 하나 카카오 인터넷주 가운데 하나 카카오의 배수는 이 정도가 글로벌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품이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장 전체의 폭락 시장 전체를 주목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저평가 개별 종목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좋은 저평가 개별 종목 가운데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도 여전히 이 같은 종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글로벌로 지역을 넓혀 보면 앞서 그랜섬이 이야기한 신흥국 개별 지역을 주목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인도, 델타베니로 난리법석인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또 마찬가지로 요즘 굉장히 힘들죠. 인도 베트남의 주가들 이 지역에 투자하는 펀더 또는 ETF 이런 종목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런 종목들 이 지역에 투자하는 상품들 길게 보면 다 지금 수준 이상을 회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폭락보다는 실적 좋은 저평가 개별 종목 또는 개별 지역을 조금 폭넓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윳돈이어야겠죠 여윳돈으로 시간을 잘 인내하는 것 버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윳돈이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도기 시절이 언제 끝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쓸 돈으로 투자를 하면 크게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시중에 8세가 인쇄되어서 깔려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 종이책을 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또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웃음> 인터넷 서점에 가보면 이북, e 인터넷 책이 있습니다. 이북을 e 구입해서 보시면 편하게 구입이 되고 또 편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가들의 예언 반드시 폭락장에 온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다들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때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늘 채워지고 비워지는 경기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언젠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또 폭락이 아니더라도 크게 조정받는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대가들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적용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됐었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